그รูป. 쓰게 돼. 희. 아, 코드 사셋. 플린 록꺼레줘 내줘. 스이세 번의 기회밖에 없단 말이야. 오케이. Okay. <웃음> 3번. 단정. <3번>. 띵. <놀린> <3번. 놀린> <놀린> 2번? 2번. 아직 두 번의 기회가 남아 있어. 3번. <놀린> 어, 뭔가 가벼운 느낌인데. 상자는? <놀린> 없어 없어? <놀린> 기이랑 없어 없어 자 라스트 자, 라스트, 자, 라스트 자, 찬스 가지 있어봐 아. 4번 아 없는 것 같다 잘 열어봐 없어 잘못 골랐어 없어 없어 없어 쫄면 없어, 없어. 땡뒤집 <웃음> 보자 나머지도 콜? 이거 5번에 나오는 거 아니야? <웃음> 아오 번이다. 아니야 무거운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있다 찾았어. 나 하나만 가져갈게 이거. 최에 커피를 드디어. 됐지? <웃음>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뭐예요? 저는 주로 이제 강력펀치. 게이 있단 말요 조금 끓여 가지고 콩나물로 있는 것지 약간 눌러 가지고 하게 만들 충분 하실 수있지 이렇게 막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럴 때 쓸까? 뭔가 양조 식초스러운 걸 사야 돼 어렵네? 응 너무 음, 부럽네 이게 단가? 뭐가 제일 괜찮을까? 이거? 가격은 얘가 더 싸기는 하다. 소로매가 있어. 너를? 이 이건 수해야지도그 이거 더 없던 거야. 마늘빵 해줄게. 오케이. 오빠 베이컨 나 왔다. 응. 응. 요거트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리 그래, 그리스식 야구로 맛있다고 막나와드래려고 그래. 근데 너무 비싼데? 너무 비싸안 먹어 이게 낫겠어 먹기는 응더 봤나? 더런거 같아 계속 가자 사람 많이 보네 날라가는거 아니겠지 빨래 보고 올까 한번 안녕 음이! 조심스럽게 축고 음. 노래 <목소리도> 짠. 짠. 잘 먹겠습니다. 짠. 지금 몸에 시내가다나간게더 훨씬 더 훨씬 더 훨씬 더 훨씬 더 훨씬 더거 같아. 혹시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보 세요. 올라가？보 겠습니 근데 들어갔다도 생각보다 밝지는 않네 어디 여기? 응. 아 그래도 이거 밝은 것만해로 수용하다. 왜 진짜 깜깜해. 이 여기 이동차에서 좀수용한거 아니지? They come.